안녕하세요 WMD입니다 네 멜로디응신소의 다섯번째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펜코어라는 사이트에 올렸었는데 거기서 보고 연락 주셨네요 네 이번 노래는 아드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어, 메일 내용 한번 보면은 아들은 9살이고요 이름은 오태준 주짓수라는 운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에 들어갔으면 하는 소재는 아빠것까지 군대 가야 된다고 놀리니까 주짓수로 금메달 따서 군면제 하겠다고 네, 요런 내용 요런 소재를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태준 송을 작업하러 작업실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드 진행을 쓸까 하다가 어, 이거 팝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진행인데요. 6도, 4도, 1도, 5도. 요 코드 진행으로 태준이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코드가 쓰인 노래가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들도 있어요. 그린데이의 n o o d e 죽은 기억에 배면. Throw it away, forget yesterday. We'll make the g r e a t e s day. t n e y o n t e a l j d i o c 의 baby girl, together. n 에게 e 랑 I'm n o 수 getting o h oh,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코드를 가지고 태준이 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태준이가 아홉 살이잖아요 주짓수를 좋아하는 아홉 살 친구인데 아홉 살때 제가 어떤 노래를 좋아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되게 반복적인 게 들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치한 멜로디이지만은 이게 삼 학년 아이를 아니죠 이 학년이죠 아홉 살이면 이 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노래이기 때문에 <웃음> 이렇게 해봤어요. 세. 테준 테준 테준 테준 따자 따자 주짓수로 금메달. 헤이 hey. 테준 테준 테준 테준 따자 따자 언젠가는 블랙벨트. 헤이 hey. 뭐 웃기지만 두고 보십시오. 아기상어 두루루 두루 이다 반복이에요. 2학년을 너무 애기 취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너무 팝보다는 이렇게. 반복적인 거 들어가는 거난 나는 스타이나해 오태준을 불러요 뭐뭐뭐뭐뭐 뭐뭐뭐 하면 오태준을 불러요 이런 것도 넣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태준이한테는 최대한 좀 이렇게 반복 대꾸가 들어가는 그러나 너무 곡이 좀 유치해질 거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코드 진행을 조금 마이너한 느낌이 있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녹음된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오태준을 불러요. 힘든 일 있으면 오태준을 불러요. 악당이 나타나면 다 같이 불러요. 주짓수 고수 오태준. 세, 넷. 태준, 태준. 태준, 태준. 따자 따자 주짓수로 금메달. 태준, 태준. 태준, 태준. 따자 따자 언젠가는 블랙벨트 헤이 오마이갓 저건 오태준 선수의 주특기 오모플라타 태준아 근데 하체 관절 귀는 조심해 위험해 준비해 아니 그냥 해 운동도 공부도 좋아하는 거 맘껏해 태준이가 세상을 지킬래 아빠는 늘 뒤에서 너만 지킬게 예 yeah. 태준 태준 태준, 태준. 따자 따자 주짓수로 금메달 대준 태준 대준 태준, 태준, 태준 따자 따자 언젠가는 블랙벨트 네 내심 보내놓고는 아 내가 2학년을 너무 무시했나 무슨 노래가 이렇게 유치하냐 이러면서 되게 싫어할까 좀 걱정했는데 아 우리 태준이가 좋아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태준이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운동해서 나중에 꼭 멋진 주짓대로 블랙벨트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어, 이렇게 다섯 번째 멜로디 흥신소 프로젝트 잘 마쳤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 노래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